제가 키우는 녀석들을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가장 최근에 키우는 생물들 보여드리게 꽤됐더라고요 댓글도 막 키우는 생물들 보여주세요 많이 와가지고 오늘 키우는 생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 맞다 그거 아니다 아니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키우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자자자 자, 여러분, 근데, 키우는 녀석들 중에서도, 씨 빵팡이의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씨 빵팡이가 누구냐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방생된 외국 열대어를 잡아가지고, 키웠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조회수가 막, 250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녀석의 근황을 제가 좀 많이 안 알려드렸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얘는 좀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 저기 처박혀있죠? 왜 저렇게 처박혀있냐? 물을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죠. 물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물 생활하는 그런 애들 키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50% 정도만 환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환수를 하게 되면, 완전 세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응한 데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얘도 딱 절반만 환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쪽에 미친 듯이 숨어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저기로 보다 어디? 어디 어디? 어?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어? 이것도 알아 진짜 부피나 이런 열대가들을 많이 키웠었는데 시클리들을 이만한 크기를 키우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뭔가 똑똑해요 얘가 그리고 제일 똑똑해요 <웃음> 얘는 어디 가든 엄마를 따라다니는껌딱지 엄마 껌딱지 근데 요 녀석은 좀 생각을 해봤지? 어, 뭔가 니무처럼 생각할 것 같아 언제 탈출하지 이러면서 <웃음> 산호가 이렇게 파져있잖아요. 얘네가 라가리로 이 산호를 머금고 밤대로 뱉습니다. 자기 은신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다리 밑에 숨어있다가 다리를 자기가 덮었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드나봐요. 곧 빼줄 예정이고. 여각에는 스페인여각이두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생물학적 여가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미생물들 막 살아가면서 여가를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픽픽이. 피피기. 픽픽이는 암컷 같아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사육창 반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컸어야 되는데 암컷이랑 수컷 크기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먹고 지금 이거 배 부른 거 보세요. 어유 예. 물어? 아니, 물진 않아. 눌러봐 어, 무서워. 아니, 아니야, 괜찮아. <웃음> <웃음> 자 그래서 피피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 자 우리 분바 군바... 야 사실 붐바야가 제일 사랑 같아요 은혜도 이제 붐바야랑 친해져가지고 안 친해져라 <웃음> 심지어 웃기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녀석을 만지면서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는데 은혜는 물렸었어요 예전 주인을 아는거죠 얘는 그냥 어, 이렇게 어, 하면 어, 숨어 빠지마 고조시키지마 내가 얘 얼마나 순한앤데 근데 은혜가 살짝 물렸는데 바로 피나잖아 어. 그때. 이빨이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그래도 깔끔한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똥을 안싸고 물에다가 거의 다 싸요 가끔, 가끔 싸서 가끔 싸면은 뭐 똑똑한 얘도 실수하거든요 <웃음> 상마이 보여달라 그래 군바야 좋아해요 <웃음> 상마이 넣어봐 안돼 안돼 안돼 우리 씹고 들어와 예 손으로 막아 다시 해봐 음. <웃음> 이게 그거잖아 강아지 지능 검사할 때 벽에다가 이렇게 밀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막는 강아지들 머리가 좋고 손으로 안 막고 그냥 리도어뭐 <웃음> <웃음> 몸으로 부딪히는 이런 강아지들이 손으로 막는 애들보다 머리가 안 좋다 그래요 물론 예외 있겠죠 저는 그래서 분바야도 굉장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지금 한 60cm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지금 성체급에 다 달아야 되는데 이 녀석을 키운지도 거의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수컷 같은 경우는 크게는 꼬리까지 1m까지도 크는데 암컷 같은 경우는 얘네도 작게 자란다 그래요 고다 암컷인가봐 다 암컷이야 지금 시클리드는 모르겠어요 그냥 암컷인 것 같아 <웃음> 무슨 근거야? 그냥. 네 마음이야? <웃음> 쟤 암컷이래요. 상마이도 암컷. 그러네. 너도 암컷. 그다 모여있어. <웃음> <놀람> 나만 숙고가 지 맞네 여기 안에도 있어 아 뱃속에 타이가다이이다 <놀람> <놀람> 들어간다 쟤네 웃긴 게은신처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사육장은 제가 저번에 바꿔줬잖아요 혼자 놀고 합니다 여기서 운동하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아직 좋아해 <놀람> 엄청 좋아요 만약에 좀더 커지면 더큰 사육장으로 아마 바꿔 안 커지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 성장 속도가 엄청 느릴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은혜의 파충류 크롱이와 호롱이 가장 최근에 데려온 녀석이죠 <놀람> 마스크지가. 거 봐. 크롱이가 작고 호롱이가 큰 애였거든요. 크롱이 엄청 컸어요. 보이시죠? 색도 저번이랑 다르게 잘 나왔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호롱이 한번 꺼내 보자. 호롱이 자. 잔다고 지금 핑계 댄게 뭐냐면 은네가 크롱이를 무서워해요. 가끔 발작하면서 도망가거든요. 호롱이? 아, 호롱이. 아니야 얘는 이제 무슨? 호롱이는 항상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요 얘도 많이 컸어 맞지? 음. 얘 색깔 확실히 다르다 둘이. 이 둘이 좀더 키우면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키우잖아요. 그럼 가족으로 알고 교배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살짝 분리해서 키워야 돼. 요 그리고 합방을 해주면 롱가 롱가 하는 거지. 등에 올라가. 어, 어, 아니아니 등... 어이... <웃음> <웃음> 야 귀빨로 간다 <웃음> 너왜 좋아하는 척하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은혜씨 제일 방금 알린 겁니다 아니야 이게 이 나쁜 녀석 이거 봐봐 저 안에 번데기도 귀여워? 어? 원래 보통 슈퍼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스 이게 곧 밥이에요 근데 가끔은 밀엄을 따로 키우면서 충식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마리 넣어놨다가 얘네가 사냥을 실패해서 번데기 되다가 성장해가지고 딱정벌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돌아다니는데 얘네가 희한한 게 갑충은 사냥을 안 합니다 지가 뭘 먹어야 될지 아는 녀석들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얘왜 이렇게 먹이냐 야, 야, <웃음> 정말 천재 하우스 하우스. 얼지 앉아 엎드려 엎드려 얼지 기다리고 있어. 닥터를 줘야지. 아 미안 미안. 귀여워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정말 진짜 보면 벌써 너무 귀여워서 진짜 패고 싶다니까요. <웃음> 자여러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키웠는데 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집 분위기가 바뀌어요 상만이 키우면서 하루에 상만이 때문에 한세번은 무조건 웃어 가지 음. 화는 한 여섯 번 내거든요? <웃음> 어, 어� 머리 끝까지 나 <웃음> <웃음> 어쨌든 여러분 웃음을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화는 그리고 여섯 번 내잖아요? 세번은 가짜 화를 가끔 내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짜 화를 내는 거고 일와일와이 정도죠 근데 웃을 때는 정말 찐으로 웃어버릴까 너무 엔도핀도 없고 너무 좋아 요 우울할 때상만이로 인해서 좀 치유가 되는 것도 있어요 자랑그래서 오늘 뭘 할까요? 제가 보여죠? 아 맞다. 아이고 우리 아오 얘도 암컷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수컷이었으면 벌써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 녀석은 물을 갈아준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색깔이 이런 게뭐냐면은 전체 환술해가지고 약간 탁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외부여가기를 쓰기 때문에 수질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녀석은 생태계 교란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키우실 수가 없어요. 저는 허가를 이미 받았고 허가 받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울 수 있는 거고 저에서 저희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제가 오래 살면은 쭈방아 너가 나중에 형님으로 모셔야 될 거야. 너보다 나이가 많아. 자, 이런 말에서 여 녀석 바크를 갈아주고 크래도 싹다뺀 다음에 바크 이거 갈아주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럼 크레를 넣어줘 그렇지 하지만 은혜야 그냥 넣으면 안돼 자 휴지를 왜냐. 휴지를 깔아줄거야 그렇지 아니야 휴지가 거주... 아니야 냅키를 깔아줄거야 <웃음> 그레이 리발로마 와내 엉구로 찍지 마 어? 무슨 소리야 안 찍었는데 이러면 찍으라는 거 같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아! 뭔 소리야, 니 지금 무릎 찍고 있는데. <웃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쉑, 쉑, 쉑, 수분 유지를 하고, 두 마리를 꺼내서 넣어줄게요. 한 마리. 그리고, 크롱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크레가 가끔, 거꾸로 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혜야, 한 번씩 만져줘야 돼. 꼬리가 내려와 있으면 나중에 척추가 꺾여가지고, 꼬리가 휘어. 그러다 잘려. 자 일단 얘네는, 이쪽에, 피피가 옆에서 입질할 수 있게, 피피기 좀 배고프게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안에 있는 거를 다 대줄게요. 이거나무도은혜 필요 없을 것 같아. 똥만 싸고, 안 좋은 것 같아. 얘네 공간 활용이 좀 별로 안 돼. 그리고 뒤에 백스크린도 빼버리자 어어 어, 어, 어, 나왔다 민음성체 두 마리다 두 마리 두 마리 어디? 여기 위에 두 마리 어. 이 뻔데기 든잖 뻔데기 지었네 뻔데기 매기자 이거 봐봐 뒤에 다 갉아먹은 거야 그리고 뻔데기 죠이 뻔데기는 사실 단백질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 아이씨. 바로 여기 짬처리방 있습니다 아우 이거 먹어 먹어 여기서 아니 아니 아니 집게 잠시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아니 비틀지마 너 악어 아니야 악어인척 하지마 너 그냥 거북이 이렇게 잘했어 자 이제 악어가 삼켰으면 알아서알아서 줄게 더 줄게 좀 기다려 자 여러분 이백 스크린을 버려줄게요 저렇게 정리하고 요 안에 있는 거 지금 싹다 씌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싹다 씻어왔습니다 열어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쪽에 싹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은혜가 계속 일을 하래서 자 여기 밑에 박 자연환경파괴, 고존생물학의 중이었어 헐 제가 어릴 때쓴 겁니다 그개모습니 <웃음> 근데 그거 알지? 아들이 딱 태어나면 엄마를 많이 낳거든요 근데 아빠 어릴 때 보면은 판박이야 인사해 연애야 출발해 <웃음> 야니 네 어릴 때너 귀여운 줄 알아? 어릴 때부터 강아벌레이런거 잡고 다녔어요 똑같아 이거 뭔줄 알아? 소주랑 막 청주, 막물엿 흑설탕 이게 뭐냐면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이런 거를 먹어요 이거를 해서 나무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오면 애들이 먹고 있어요 그거 채집하는거어 뭐야 씨. 이거 고3때 어. 고3때도 이즈라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네 <웃음> 학폭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 개친다였어요 <웃음> 사슴벌레한테 학폭 그거 오는 거아니 <웃음> 사슴벌레가 학폭으로 신고한다고 어. 와 진짜 개 재미없는 발사으로 <웃음> 그 드립, 쭈팡이한테 하지 말겠지? 나 그렇게 재미없네. 이렇게 하고 싶잖아. 쭈팡이는 재밌어 할것 같아. 그게 문제야. 쭈팡이도 이래야 돼. 엄마, 그런 드립을 쳐요? 요새 유치원에서도 그런 거안 쳐요. 진짜 데미 없대. 에에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야, 일로 와봐. 우리 엄마 놀리자. 둘러싸가지고. 에에에에 쭈팡이 그런하폭으로 내가 신고할 것같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다 사놨습니다. 받았지? 언제 갈아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구워주면 돼요. 좋네요. 하나, 둘, 셋. 부아봐사 그렇지. 근데 이렇게 부... 뭐 하잖아, 버섯, 다 이렇게. 음. 양양군청에서 뭐안 오나? <웃음> <웃음> 송이버섯 광고, 광고, 광고. 어. 양양군청분들, 보고 있나 하십니까 <웃음> 보고 있나라고 하고 싶은데, 뭔가 너무 건방져보니까, 그리고 사대지도 <웃음> 지금 위로가 있잖아. 아니, 송이버섯 약간 그런 홍보색 <웃음> 근데 내가 그게 <그치? 웃음> 송이버섯 같아. 진짜 개소리 그만해요. 아니 근데 개웃기가 뭐지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중 하나가 버섯이에요. <웃음> <웃음> 하지만 광고가 들어온다면 저는 정말 밝은 웃음으로 송이버섯을 먹을 수 있습니다. 광고 주세요. 광고 군청분들 보고 있습니까? 광고 군청분들? <웃음> 라그리미 스테이크 양양 군청분들 보고 있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깔아주고 필요 없는 것들 다 뺐습니다. 자이렇게 했으면은 얘들 그냥 넣어주면 끝이에요. 코코넛 뭐? 아 맞다, 코코넛 댓글이 킹리이렇게 걸어두고 이게 훨씬 깔끔하다, 은혜야 맞지? 너가 넣어줘. 색깔 바뀌었어. 어어 진짜 진짜 얘네가 색깔이 바뀌어요. 심리 상태에 의해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했어요. 뭔가 묵은 때 뵙긴 느낌이 다 맞지?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두 마리 다 꼬리 상태좋고 이건 무조건 알 한번 볼 겁니다. 번식 한번 해보려고요. 주방이한테도 이런 거좀 알려주고. 다음 분바야. 분바야는 똥을 항상 오른쪽에 싸기 때문에 오른쪽 바 바크를 좀 갈아줄게요 <목소리> 러분 봉다리 하나 가져와서 바크 다 담으면 돼요 얘 여기 얼굴만 <목소리> 넣고 있어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이렇게 절반 정도 싹 했잖아요. 그러면은, 야, 얘 지금 봐봐, 은혜야, 잠깐만. 파묻혀 자는 거 봐. 무서워가지고. 보고 있네? 이 자식이 저 사이로 보고 있네. 눈 사이로 봤지? <웃음> 새 거를 다시 여기 에 넣어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에코어스라는 흙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섞어주면 좋긴 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조금 습해야 탈피를 할 때도 쉽게 잘벗겨지고 그리고 살짝은 두껍게 깔아줘야 더러워하면서 밑에 막 파고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탈피 껍질도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수분을 먹은 거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물속에서 똥을 사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깊게 박아주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몸을 뿌릴 때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리스 좀 작잖아 몸을 못딴 거야 그래서 이물고래또 오늘 바꿔주려고 그래요 여보 문좀 열어줘 이 <웃음> 열리네요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무슨 그대가 송이 버섯 먹을 줄 아나요 <웃음> 나, 오빠 <웃음> 나 대신 광고 해줘 나 아, 진짜 재밌겠다 인생 난 너가 만약에 이렇게 하자 나는 하루 종일 배꼽 잡고 웃으면서 집에만 너랑 붙어있을까? 아, 일 안하고 나안 인생 하고. 존나 재미없어 <웃음> <웃음> 와나 방금 강화에서 챙이 있는 모자 들고 묻다가 <웃음> 사이즈 엄청 크지? 응 이제 분바이가 여기서 완전 물놀이 할수 있을 거야 뭐야 밖으 그렇게 또 밀거면 왜? 아 그래도 일단 깔아놓고 한번 밀어야지 와야야 야, 좋겠다 야 분바이 개 좋겠다 진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분바이 올라가지 발디디을만해줘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해놓은 거야 어얘왜 물장도 있는왜 있어 <웃음> 분바 한번 넣어볼까? 입수 입수 오, <웃음> 오 좋아 보이는데 돌장이구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자 그런데 오늘 얘들을 밥 주는 날이네군바야랑 아오한테 줄 밥이 내일 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토종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한번 줘보려고 요자 그래서 걔들을 네 잡아와가지고 다른 애들도 밥을 싹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으러 갈 건데 족대지를 해야 되거든요 족대질이라니까 사실 혼자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은혜를 데려가면 욕을 개처 먹겠죠 그래서 은혜는 침대에 재우고 저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가져오네 아니요, 예, 갈게요. 자, 여러분, 애들한테 먹을 뭐그 미꾸라지 잡으려고 족대지 솔프라로 왔습니다. 족대지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솔프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족대 하나로 미꾸라지랑 공작의 빠가사리, 요런 비싼 밀문 매운탕 거리들 다 잡아 축회를 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게 족대 저 멀리 꺼져. 개텁하게 던지고, 장갑을 이렇게 딱 껴주는데, 장갑 낄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갑을 안 보고 키는 거예요. 노룩으로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서 장갑을 그냥 끼는 그런 느낌으로 딱 가는 거죠. 어때요? 노룩. 개령신 같죠? 콜리쉣통한거죠다 통 가지고 올게요. 홀리 쉐터 폭 통을 아예 안 가져왔네요. 이발. 이건 뭐야? 어 룽성 어리바 이게 왜 여기있어 어 내가 골병실를 갖다 버리려고 왔나 폴리 l 터 s h t PTSD인가 PTSD인가 PTTS인가 어쨌건 그런 거 온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통을 아예 안 가져왔는데 어뭐 하나 발견했긴 했는데 여러분 아 이거 장모님 반찬통인데 장모님 반찬 주고 다시 가져오라고 하신 반찬통인데 아이고 죄송해요 장모님 하루만 쓸게요 대나저나 이거? 이거 제가 가봤을 때 장모님보다는 은혜한테 또 롯데일 거 같긴 해요 이따 한번 여기 통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서 은혜 리액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장모님이 또 각을 뽑아주시네 은혜 악플각 응, 응, 응, 응. 악플 달지 마세요 여러분 임� 큰일 납니다 은의 머리도 큰일 나고 가보자 미꾸라지나 요런 애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런 숲을 사이에 많이 숨어 있거든요 여기 좋다 일단 잡을 것 같으니까 뚜껑 열어 놓고 뚜껑은 플라이어 가래에서 잠깐 둘게요 여러분 통도 여기 잠깐 두고 딱 요렇게 견착을 한 다음에 바닥에 요쇠 있죠? 요걸 딱 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밑으로 들어간 애들이 못 도망가고 여기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잡고 풀숲을 차 주는 거예요 근데 깊숙히 안에 깊숙히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깊숙이 차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차 주면서 족대 쪽으로 발을 요런 식으로 넣는 거죠 제발 지금 나와야 이게 엔도핀 빡 도는데요. 올려볼게요. 차차. 어, 뭐 있다 뭐 잡았어 뭐 잡았어 일단 먼저 볼게요 미꾸라지 아니어도 애들 먹일 수 있는 거면 은 오예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꾹저구라는 녀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꾹저구 매운탕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음. 이 실제로 굉장히 살이 맛있는 물고기예요 요것도 아우랑 애들 주면은 전혀 문제없이 먹을 수거든요반찬통에 썩음을 살짝 담고 바로 캡 들어가라 거기 있어 튀어나오지마 튀어나오면 또 잡힌다 이. 방금 보셨죠 스키 족대 안에 건덕지를 버릴 때는 저런 식으로 버리면 됩니다 개멋있었어요 방금 요틈 좋다 요틈 견착 딱 해두고 조줍니다 다 나와 다 나와 다 될거야 다 나와 미꾸라지 물고 나와야 돼 오늘 목표 미꾸라지야 됐으면은 세 들어준 거죠 오꾹조고 크다 야 이거 뭐야 미꾸라지보다 귀한 놈들이 나오고 있어요 판매하는 꾹조고크게요 요정도면 우와 괜찮은데? 들어가라 네, 물 튀지 마 뒤지나 나한테 뛰면 똥물이야 이렇게 고이는 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탕 튀기면 개멋있어 플라이가네 미꾸라지가 나올텐데 바로 옆에 요틈 있죠 여기는 제 촉상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발습니다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 개같이 밟아, 밟아. 개같이 밟아, 밟아 나는 개다 오, 오, 오. 자 보자 보자 보자 그렇지 그렇지 이게 나는 개다 해가지고 안된 거예요 개신이 왔거든요 잠깐 야 이거 세번 했는데 힘드네 미치겠네 스무살 때는 진짜 백번도 넘게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 가자, 가자 가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미꾸라지 느낌 왔다 느낌 왔어이씹으로돌맹이 밖에 없네 미치겠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오케 요트 여기 너무 좋다. 자 갑니다요. 오 깊다. 이게 안에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아요. 잠깐만 여기 내 로츠 닿네? 괜찮아요. 실제로다 샀어요. 축방이 생겼잖아요? 제발 제발. 제발. 와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장해 가지고 목소리 차가 나줄게요. 미꾸라지 나와서 사실 지금 소리 질러야 되는데 나가리 좀 참고 있어요. 얘 네, 여러분 토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 마리 보이시죠? 크기가 크지 않잖아요. 이 미꾸라지랑 미꾸리 미꾸라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크지 않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꾸라지라고 알고 있고 큰 놈들은 미꾸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이 틈새로 미꾸라지들은 세련은 습성 이 있어서 빨리 잡아넣지 않으면 이런 풀숲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보이죠 보이죠 들어가 이래 얘기야 그리고 새끼 한 마리 이상한 거 있었는데 여기 있다 쟤는 꾹 적은데 여러분 너무 작잖아요 요런 거는 처 마리 꺼져 익사해라자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오늘 다섯 마리 정도 잡아볼게요 미꾸라지들의 습성이 약간 모여 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데 있죠 자 요런데 하면은 이렇게 들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살살 그냥 밟아도 나오긴 할 거예요 진짜 그냥 톡톡톡 톡 축구 리프팅 하듯이 저 리프팅 함께 할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족대로 발로 밀어넣어요 오케이 방은 거의 혼아우딩요 이러면은 야저게 뭐야? 붕어예요 여러분. 이거 붕어 새끼인가다 붕어 새끼야 사네. 이건 새끼니까 여러분 방생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꾸라지 종류 중 분명히 하나일 건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들치랑 무늬는 비슷한데 앞에 수염이 있고 약간 미꾸라지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뭔지 모르니까 방생해줄게요. 그요거는아 아, 이거 뭐야? 어 죄송해요. 그다음 마무리는 플라이야그래 여기 좋다. 여기 조져볼게요. 아힘들어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어저거 뭐야? 아꾹자고 새끼 한 마리 잡혔네. 이건 보여드리지도 않을래요. 방생하고 틈이 좀 많은 곳으로 가가지고 야 여기 틈 지렸다. 이건 장어도 나오겠는데? 구라야, 여러분. 장관없어요 자, 젖어볼게요. 우와,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여기는 기대해볼만 해요. 자, 간다, 간다. 제발. 오, 뭐 있어? 국자구개 크다. 오, 씨, 거머리가. 보이시죠, 여러분? 거머리입니다. 거머리가 진짜 오랜만에 이러는데 봐요. 여기 저는 가슴장을 씻었잖아요. 맨살로 오면은 거머리테피다 빨리고 수혈할 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머리 까지 거머리 밖에 둘게요. 우와, 국자구개 크죠? 우와, 이거 잡아가지고 한번 씻을게요. 살살 씻은 다음에 저 머리 꺼져라. 야, 오늘 고급 재료 먹네.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버릴게요, 일단. 모르는 거는 혹시 몰라요, 여러분. 보존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국한 마리 더. 살살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써먹여야지 덩 크리발레기야. 나머지 다 방생해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보셨죠 여러분? 쏠풀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거 솔직히 애들 먹인다고 지금 잡는 건데 사람 먹는 거였으면 매운탕 이름은 나왔어요 플라야 그래. 와... 롯나 칼슘 마있어 마지막 한 군데, 심사숙고 해서 족대 인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 좋은데? 여기가 다 좋네? 자, 그러면 좋은데, 초입에 딱 박아 넣어야죠. 천천히. 지금 뭐, 여러분들은 갈대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거 갈대 찍어서 죄송하고요. 제 마음이 갈대라 은혜가 절 꼬시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은혜가 무릎 꿇고 막 사귀달라고 울었던 거말안했었 아이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성훈아, 이거 편집하지 말렴 아, 또 이거 정체불명에 지금 두 마리 있잖아요. 방생해줄게요 왜냐면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보호종이면 저 잡혀가요. 그럼 바로 옆에,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사이즈? 견착 지대로 했다. 자, 갈게요. 자, 들어 들어, 들어! 진지느이 너무 많이 나왔다. 보고 있어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국적 겁나 커. 오늘 사람한테 귀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국적우가요건 나중에 제가 컨텐츠 따로 빼가지고, 국적으로 진짜 지대로 요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바로 슬램덩크. 한대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이런 애들은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에 닿잖아요? 그럼 절대 못 찾아요. 자, 들어가, 오케이. 야, 이게 뭐야? 여러분, 수소곤충 개아제비라고 하는 겁니다. 개가 물속의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다가 송사리 같은 거 지나가면, 요 갈고리 같은 거 있죠? 사막이처럼 이걸로 탁 해가지고, 안에 치액만 빠르면 아주 개야비한 렉기 익사해라. 자, 그리고 정체불명의 물고기, 버들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지.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는 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멋있게 플라이아가을 한번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전환될 거예요. 하나, 둘, 셋. 플라이아가 해요! 아, 아, 아니 이 장면 말고 성나그 다른 장면 넘어가 제아버지 집에 도착했는데 호엄마마보다 무서운 과연 은혜가 이 반찬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눈치를 칠지 못 칠지 무섭습니다 이럴 때는 애교를 피워야 돼요 아빠 아빠 다 봤어 다봤다어다 봤어 이거 봐봐 참정기땡꾹자으라가 하는 녀석이야 꾹 잡아? 응꾹 잡아 어 이거 봐봐 귀엽지? 야, 아빠 어? 아너왜 이거 가져왔어 아니 저기 이똥 지금 아, 밖에 아. 다 굴러다니는데 그거 써야지 이거 엄마 거야 어 이게 이똥 차야 이똥 저거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 싫어한 거야지. 쓸맛은, 쓸맛은, 쓸맛은, 쓸맛은, 쓸맛은, 죄송합니다. 죄송해. 미안해. 쓸마은 미안해. 소리기.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아, 잠깐만, 아, 어디야? 내가 어머니 전화 드릴게 미안해. 아니, 내가 통을 모르고 못 가져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게 통이... 미안 자 그러면 이자도얘혜한테개 털리고 자 이렇게 생물들 잡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깨끗하게 씻어줄거예요 왜냐면은 제네들한테 먹을 거잖아요 근데 쟤네가 살던 물의 수질과 얘네 물이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뭐야 개빠졌네 미친 새끼 <웃음> <웃음> 잘했어 이 정도면은 송기버섯 광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 워터야 <웃음> 버섯 자 먼저 이 녀석들의 머리를 날려줄게요 미안해 야 미안해 좋았어너 방금 <웃음> 너 방금 봤지 이렇게 <웃음> 심지어 나도 안 보고 했는데 은혜야 자 이렇게 한 마리씩 다 죽일게요 <웃음> 그냥 기절시켜 따뜻한 물에 <웃음> 너 잔인해 이거 잔인할걸? 아니 안 볼래 어 보지마 너 카메라 봐 아 씨.. 아이네 <웃음> <웃음> 여보 그냥 잘라! <웃음> 한 마리씩 다 잘라줄게요 아 속났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됐으면 얘네도 예쁜 그릇에 담아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웃음> 야 봐봤어요 아이씨 똥싼네개 너무 새끼 저거 이럴 줄 알았어 물또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얘네 키울 때 심사숙고 하고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거 안 먹을 수도 있어 어? 그럴 리가? 아 이거 갈아줘서 그런가? 아니 카메라 때문에. 아얘 카메라 울렁증 있거든요. 눈감잖아눈 감아버리네. 먹잖아 원래. 자 일단 얘가 혀를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아얘 지금 거부한다. 애니 예쁜 거리트. 너는 나좀 가려. 오 개인기. 오오오. 맛있지? 얘 얼마 욕심쟁이인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물고 있는 상태에서 한 마리 던져주잖아요. 또 먹어. 또 던져주잖아요. 또 먹어. 도망 도망 도망. 또 던져주잖아요. 어어 어, 들어갔다 지금 뭐야 살아있어? 이럴 때 그렇지 내가 마지막 한 마리 먹어라 옆에 있잖아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바보목더 들어 목더 들어 그렇지 바보는 아, 진짜 죽는대로 다 받아먹어가지고 만 나는데 자 근데 분바야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 분발 간식단로 주면 돼요 자 바로 요메추리를고 합니다 너꺼? 어 잠시만 있어봐 아 <웃음> 아... 여기... <웃음> <웃음> 너 즐겁지? 네가 이러면 안 돼서 나는 배꼽 잡고 울면서 이렇게 바닥 다 기어다녀 너 한번 해볼래? 할수 있어? 어디? 가봐 이거 봐가 이래서 미채널안 네 파는 이유야 맞아 한번 더 보여줘 곰바야에 내가 특실 가져올게 좀만 기다려 어... 안 봐! <웃음> <웃음> 어... 이번에 못 웃길 줄 알았는데 상아 재밌어? 상아 어 있어봐? 상아 여기 봐봐 <웃음> <웃음> 어떻게 세상에 이런 걱정이 강아지가 어딨어 분바야가 요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것까지안 먹는다 그러면은 지금 분바야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기 먹는건지 알아? 저 알아 알아, 알아 알아 보통 이렇게 줘요 저건 삶은 게 아니라 센 거예요 어, 왔지? 왔지? 아, 왔지? 왔지? 왔지? 왔지? 어렸지? 멋있어 우 공룡같아 공룡같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뭔줄 알아? 저걸 원래 한입에 삼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깨먹어 아 깨지마 그러면 러어지잖아 근데 신기하지 않아? 이 냄새를 알고 혀 내림거리다 방금 갔잖아. 야 제발 밑에 흐르지 마. 그거 썩으면 냄새나잖아. 갤달아 <웃음> 리발레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뭐야? 야왜 그렇게 내려보고 있어? 빨리 먹어 다시. 그래. 쉬 어. 이번 한 입에 먹어. 야 이씨야 미치 <웃음> 장난 아니야. 너 원래 넘기잖아. 진짜 이렇게 웃기네. 아니 왜 저렇게 내려다 보는 건데? 또 먹는다. 이제 삼킨다 원래 더 커도 삼키는데 여러분 오늘은 좀 작게 먹고 싶나 보지 아니 이렇게까지 깨먹... 껍질 먹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오늘? 아니야 아니야 삼켰다 어... 아 진짜 저거 여기서 이제 이걸 주잖아? 그럼 먹어 얘네 한번 맛보잖아요 그럼 맛있어 하거든요 <웃음>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먹는다니까요 약도 이런 식으로 먹입니다 여러분 저 흐른 거는요 썩어서 냄새가 날수있긴해요 바로바로 지금 치워야 돼요 아까워요 맞지 자 여러분 이렇게 줬으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레 한번 저어 들어가겠습니다 픽픽이는 어제 줘가지고 지금 먹으면은 쟤는 주면 주는대로 먹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미럼을 먹었거든 근데 미럼이 입이 세거든 그래서 뚫고 나온 거야 응? 너무 많이 먹어서 왜냐면 개구리 같은 경우는 막꼬고 우리 사람처럼 씹어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안. 암... 암하고 먹거든요. 그래서 나 얼굴 잘라서 주는데? 와, 아, 진짜로? 넌 진짜 직정성이 나는 그냥 주긴 하는데 대신에 딱 적당량만큼만 주면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피피기는 오늘 주면 안 되고, 제 있죠, 쟤. 저기 롯나게 쌍 박혀있는 쫄버리기. 쟤도 지금 주면 오히려 수질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크롱이 호롱이 한번 줘볼게요. 크롱이 호롱이는 밥그릇에 이렇게 물 살살 이렇게 뿌려주고, 이게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바이타운밀 인섹트. 이 성분이 100% 국내 쌍벨 귀뚜라미를 갈아치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탁탁 탁 해가지고 마지막 날때 멋있게 팅, 팅, 팅. 아, 아 개아프네. 럭트한 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하고, 랑금 비율로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섞어줍니다. 너무 물지도, 너무 진하지도 않게. 조조조조조잠깐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이거 롱 아니니까요. 노딱 절대 주지 마세요. 한번 더. 칙이게 만들었으면, 먼저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음 괜찮네요 어때요? 쭈빵이 태어나서 좀 잘할 것 같지 않아? 이런 거? 약간 어린이 쪽으로 좀 한번 가볼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펀더방 선생님이 왔어요 자 오늘은요 얼굴부터 안돼 <웃음> 일단 털이랑 털다 밀어야 돼, 맞지? 아, 아. 자 오늘은 크롱이호롱이라는 친구한테 아주 맛있는 밥을 줄 거예요 얘들은 이상한 액체를 먹거든요? 선생님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들도 분유 대신에 한번 추배를 해보세요 그 정도로 애기들이야? 자 어, 이렇게 했으면 은 얘를 잡고 살짝 턱 밑에 이렇게 묻혀줍니다 자 그러면 혀를 내름할 거예요 자낼는 그렇지 맛있어 맛있어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자 원래는 코등에 오리라고 하는데 코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숨을 못쉴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보다는 턱 밑에를 살짝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 얘안 먹잖아 얘왜안 먹는 줄 알아 그냥? 밀가먹고 얘가... <웃음> 그럴 수도 너무 있는데 너무 딱딱하게 했다 맞아 좀더 물기 만들면은 얘네가 먹기 훨씬 쉬워요 자 해서 다시 그렇지 지금 먹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밀어먹고 싶어 아니 지금 새환경이 바뀌어서 그래 환경이 바뀌면 얘네가 잘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호롱이 같은 돼지들 은 먹어요 그렇지 어유 맛있어 잘안먹을라다 맞지? 이럴때는 절대 포기하면 안돼요 여기서 인내와 끈기를 배운겁니다 인내와 끈기는 같은 말이죠? 얘 그냥 바닥에 둬요 지가 배고플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사실 물처럼 타긴 했는데 혹시 저거 너무 물게 탔어요 라는 댓글이 달릴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말한거예요 일부러 물게 탔어요 <웃음> 자 밀음 한 마리 딱 해가지고 반을 자를게요 찢지 마세요 은혜씨 잔인네요 아, 네. 너는 이거 그냥 막 잘라서 안잔인하지만 사람은 잔인네요 <웃음> 절단 자 자르면은 냄새부터가 다르잖아요 어자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지? 사실 이게 좀 문제야 슈퍼푸드로 하면은 칼슘제를 굳이 안 먹이고 슈퍼푸드만 먹이면 되는데 벌레를 먹였을때는 칼슘제를 먹여줘야 얘네가 꼬리도 아니고 발에 접착성도 딱 붙어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벌써 이미 충식에 좀 길들였어 맞지? 음. 그래서 조금 며칠 굶이고 일부러 슈퍼푸드를 먹일 때도 있어요 야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얘? 왜 충심만 먹어? 슈퍼푸드 아까 안보고 골드이 싫다가 맞지? 어, 근데 그래도 호롱님잘 먹어? 어아작 지금 들리지? 이가 쎄미으 대가리가 딱딱한데 근데 뭔가 귀여워 이렇게 여기서 <웃음> <가자>. <웃음> 여기부터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키우는 애들 다 한번 밥 같은 거 줘봤는데 만약 이렇게 제가 재밌게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사실 애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멀리 가거나 할때 누구한테 밥을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손이 가는 것도 많죠 오늘처럼 바닥재 정리한다든가 아우 같은 경우는 물을 갈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육체적 노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다 감당하실 수 있다는 라 확신이 있을 때 데려오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도 요런 동물들도 찍어보고 어저똥 쌌어 누구? 예? 응 아이씨, 가 쌌어야지, 인마 유튜브 가면 모르네, 이거. 빵해요?